반갑습니다. 플루토스입니다. 플루토스 엑시아 어, 오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8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 되고요. 어, 또 주간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좀 예쁜 색깔로 바꿨습니다. 차트 색깔을. 예쁘죠? 어. 은봉이 초록색, 양봉이 이 하얀색, 하얀색입니다. 오이, 같아, 오이 같다고? 아, 오이 색깔이기는 해. 그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브리핑했던 것 중에 인걸핑인걸핑 응? 캔들에 대한 거를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인걸핑 캔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캔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은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양봉이요, 이 여기서 시작,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양봉이 이 녀석보다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위로. 이렇게 생, 생기는 거. 뭐냐면은, 음, 이, 이, 은봉에 시작했던 거는 보통은 특히나 이 암호화폐 라면, 암호화폐에서 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뭐였을까요? 여기가 그 이전에는 뭐 양봉이든 뭐든 이런 양봉의 종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생겨있죠? 이렇게 생겼지? 캔들론 이렇게 여기를 넘는 겁니다. 여기 꼬리들이 이렇게 뭐 있을 거고 꼬리가 좀 달릴 수는 있지만 여기도 꼬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어. 이런 종 종가는 주봉에서 종가는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그 우리가 저 그거는 계속 확인을 했던 거예요. 이 주봉에 이런 종가 이런 가격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가격 종가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또 하나 답이 하나 또 나오긴 나왔네. 성를 연결했는데 여기 다음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음면 여기 여기 여기 가격이, 한번 이렇게 쭉 갈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쭉 될까요, 이렇게? 10일 가격 얼마냐면요. 만, 1 4 9 0이에요 지금,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될까요? 얘가, 얘가, 양봉 지금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아, 될수 있지. 주봉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요일까, 일요일까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2시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 중에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 주중 저항이라,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주간 저항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게 주간 저항이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가운데다가, 주간 저항, 예쁘겠어, 이렇게. 가격, 가격 적어놓을까요? 가격 얼마냐면, 가격이 11490.5. 그 근처겠지, 뭐. 그 근처.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어, 그 이전에, 이전에 비슷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요 캔들. 캔들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차트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확인을 하는 거는 캔들 크기가 줄어드는가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을 좀 확인하는 캔들 트레이딩에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을 때두 번째로는 어긴 꼬리 긴 꼬리 캔들을 찾는 겁니다 몸통이 작은 이런 캔들이요 롱윅이라 그러죠 롱윅 롱위 캔들, 꼬리가 긴 거, 그림자 긴거 캔들, 이런 캔들을 찾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캔들이 이탈되는 인사이드 바, 아웃사이드 바를 찾는 거예요 이 인걸핑이 결국 큰 범주에서는 아웃사이드 바지 인사이드 바는 뭐냐면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웃사이드 바는 반대로 작은 캔들에서 덮어서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건 인사이드, 이건 아웃사이드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이해가 쉽죠? 그렇게 됐을 때, 인사이드 바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긴 꼬리 캔들이 이렇게 있었고, 인사이드 바가 이렇게 나오고, 이전에는 하락 추세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아웃사이드 바는 이게 이제 추세가 이쪽으로, 이걸 모멘텀 캔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되는 캔들이다. 모멘텀 캔들. 모멘텀이 좋아졌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이 가격도 체크를 해봐야 돼. 여기 가격. 사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가격이 1761달러예요. 여기 밑에가. 밑에가. 밑에가. 그 위에는 1 8 0 0얼마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목해야 되는 가격은 심리적으로 11K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11,000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넘고 가고 있어요. 지금 11,490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요거를 또 이번에는 4시간 차트를 한번 볼까? 결국에는 이 단기 트렌드를 이탈하지 않고 이탈할 것좀 잡았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주말 동안에 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4시간 종가를 또 이렇게 연결했던 선들이 있었어요. 선들이 있었어. 다 넘었고 그리고 패턴으로는 이 얘기를 했었죠? 어? 더블 바텀 아담 앤 이브 아담 앤 이브 패턴 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 아 리프리 고거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럼 볼륨을 키우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다 들리고 있어요. 좀. 개인 개인 설정 문제 같습니다. 아, 안 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 못 들으시겠지? 좀 대, 답변 좀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리프리 고고님 개인 메시지를 주셨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지금 한 절반, 절반씩 이렇게 딱, 딱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 보면서, 그죠? 모습들을 딱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목표를 좀 설정을 했었어요, 그죠? 음, 맞지 않아,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더블 바텀, 더블 바텀의 목표는 이 더블 바텀의 이 길이만큼이니까. 길이만큼이니까. 이걸 재 봤을 때 그거를 딱 재보면 얼마냐면 요렇게 보면 딱잰 거예요. 잰 겁니다. 여기. 끝머리 딱 끝에서 아이 끝으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재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재면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50%니까 그러겠지 아이, 되게 쉬운 얘기야. 뭐냐면요. 여기가 뭐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꽃에서 여기까지. 되돌림. 5 0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되돌림 50%니까 이 꼭대기까지 다시 갈수 있는지예요. 지금. 1차적으로 목표는 이 녀석이 이번 주, 다음, 이번 주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 뭐, 가면, 가면 가겠지. 근데 이게 며칠 걸렸어요? 여기서 이만큼 진행되는데. 이거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 지금 이, 이 추세로 그대로 유지되면 일주일 뒤에 여기 가 있는거지 뭐 요거 본다 이겁니다 이번주 중으로 근데 조정 없이 갈까 조정 한 번도 없이 갈까 조정 한번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그 다음 여기 선을 그려 놓은 건데 이게 뭐였냐면 아까 전에 주봉의 거기죠 거, 거기? 거아 <웃음> 여기서 너, 너, 너 주봉해라 이렇게 주봉의 거시기가 거기지 여기가 여기가 그 여기가 여기가 그 거시기지 그 거시기다 이겁니다 거의 다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 볼게요 이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이제 어, 여기 너무 다 너무 가, 가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 센터 있을 거 아닙니까 센터 센터가 여기 꼭대기 끝이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만천 132달러 정도 돼요. 30달러 우수리 빼고, 만점 130이라고 할게요. 여기 끝머리. 여기 끝에, 끝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롱을 지금 갖고 있다 쳐요. 여못 넘을 것 같아. 못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와. 근데 절반 밑으로 빠지면 일단 안 좋아. 그죠? 여기 좀 지켰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켰으면 하는 자리고, 아마, 매수 여기서 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깨지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단기 트렌드는 깨진다가 되는 거예요. 단기 추세는 깨지, 깨지는 결과가 된다. 요거요. 요건 깨지긴 못겠지 뭐. 요, 요 트렌드. 지금 여기선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딱 되는지 본다 이겁니다. <웃음> 그럼 사는사람이 생기겠지 또 가자 하고서 외치고 깨지게 되면 돌파했던 자리 1 1 k 다시 지지받는지 볼 것이고 깨지면 아 조정이 이제 진행되겠구나 헤드앤숄더 패턴 반등을 주더라도 예상할 수 있겠구나 헤드앤숄더 패턴한번 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 아마 나올 거예요 요거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은 어, 롱이 좀 우세하죠 아무래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요거 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니까, 여기 돌판 자리, 그 돌판 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여서, 목표를 여기로 아마 잡고서 홀딩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도 같이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같이 포지션 유지해야지.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한번 신호 보고선, 숏은 아예어디가하면 지금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숏 잡지 마요. 숏 잡지 말고, 단기로 롱 잡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 실현하는 자리로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11490. 12490. 조정받더라도 놀래지 마. 당연히 여기 조정 나오는 거 우리 예상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주잘 보내시고요. 또 오후에 5시에 어, 라이브 하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웃음> 아셨죠?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끝.